안녕하세요. 스피드엑셀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세 번째 시간으로 표 형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테두리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표가 있죠. 이거를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표인지 아닌지 잘 눈에 안 들어오죠. 그럴 때 사용하는 테두리 메뉴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안에 집어넣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홈 메뉴에 글씨 옆에 보면 여기에 테두리 메뉴들이 쭉 펼쳐집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내부에 세부 항목들이 있는 것들은 이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열어놓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선택해서 빠른 실행 도구모에 몸에 집어넣어야 됩니다. 그래야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눌러놓고 사용을 해야 하는 거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주황색으로 이 색깔이 바뀌었을 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모든 테두리와 테두리 없음, 굵은 상자 테두리 이세 가지를 사용해서 거의 모든 일반적인 표의 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. 먼저 모든 테두리 마우스를 대고요.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뜨죠. 이때 빠른 실행 도구모음 모음에 추가를 오른쪽,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래서 이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두리 없음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왼쪽 버튼 해서 추가 끝으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추가하겠습니다. 세 개가 들어와 있죠. 이세 개만 가지고 거의 모든 일반적인 형태의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먼저 전체를 선택하고 모든 테두리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표 같죠. 그 상태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. 바깥쪽 굵은 태, 상자 테두리를 이렇게 합니다. 그럼 바깥쪽 외곽 라인이 굵게 되면서 더 윤곽이 확실해지죠. 그러면 제목줄. 제목줄도 굵게 칠해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또는 여기 합계줄도 굵게 칠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선택적으로 칠하고. 이 제목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색깔. 그래서 채우기 색에서 보통 연한 하늘색 이런 걸로 칠해줍니다. 그러면 흔히 보는 엑셀의 일반적인 표 형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이 부분을 잡고 색 채우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테두리 없음을 누르면 다시 없어지죠. 그래서 쉽게 만들고 지울 수 있다 어,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을 간단하게 이렇게 테두리를 칠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